는 네, 어떻게 하다가 죽었나요? 이거는 되게 비공개 에피소드인데. 아, 특급 관종이다. 아이제야 <웃음> 어,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유디니의 무제한 명차는 사실이다. <웃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지금 카페로 나왔습니다. 좀 카페에서 일하면 좀 일이 잘되는 그런 기분? 좀열 일을 하다가? 네. <웃음> 저쪽에 가운데 저희 대표님이 앉아계시거든요 영상이 지금 정말 처음인데 20만 개가 넘었어요 Q&A 요청이 많이 오고 q 으로도 언제 올려주실 수 있냐고 먼저 Q&A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언제 할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기 대표님 있어 <웃음> 보여드릴게요 종볼게요경님 <웃음> <웃음> <종량님>. 뭐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꿀벌님들 안녕하세요 <웃음> 한 직업 대표님 아니세요? 네저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데뷔하게 되다 든요근데 <웃음> 그거 되게 좋은 댓글 많던데 보셨어요? 아 사실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한게 없는데 그 은지님 옷에 묻은 새똥을 씻셨을 <웃음> 뿐인데 스캔의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계속 안해 계속 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발견한 김에 오늘. 진짜 많이 안 여쭤볼게요. 금끔만 알겠습니다. 제가 성심통이권 한번 제문 하나 분찰러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여기 너무 생해서요. <웃음> 네, 제자리로. 제자리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송주송 됐다. 쫄붙해. <웃음> 여행하면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도 궁금한게 이제 취업 조건, 조건? 저는, 저는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웃음> 어떻게 해야지 유빈이 인사를 할수 있는지 <웃음> 저는 어떻게 하다가 붙었나요 이거는 되게 비공개 에피소드인데 아, 맞을까요? 네. 콘텐츠를 다양하게 뽑하내기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모집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음신님분 임신님은... 얘가 먼저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얘기가요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변에 뭔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좀 스카우트 형식으로 좀 컨택을 해보자 라고 사이너 음. 채용을 했었을 때 그때 먼저 님께서 어, 크리에이터 채용은 언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어머 그런 관심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선들하려고 했었죠, 했었죠. 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 채널들을 다 다루실 줄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천국엄마같은 음. 존재주시 얻고 겠습니다아 네. 제가 유진이 그룹에서 활동을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아시죠? 아. <웃음> 활동을 많이 하시면 눈에 이렇게 띄는것 같아요 그걸 아실 줄 몰랐거든요 원래? <웃음> 저만! 저만 알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아, 유튜브까지 전네가지 채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면접 때 많이 어필을 했었던것 같아요 채널은 이해도 되게 높으셨고 플루서면서도 성실하게 활동을 하셨고 꿀벌님들이나 인스타 팔로우들이랑 되게 다양하게 소통하시는 걸 보면서 특급 꿀벌림요 아! <웃음> 저는 이렇게 막 여행의 꿀팁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관종이기 때문에 <웃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좀 유진이 직원분들이 이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잖아요. 제가 아 제가 솔직히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컨텐츠 팀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개발팀이나 디자인팀, 브랜드팀은 어떤 일 업무를 하고 있으신지 정확히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대표님이 좀 지금 사무실 들어가서 좀 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웃음> 네, 인형으로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뭐죠? 부러워요.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송승락이라고 하고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스님이 정신 있는 것 같다. 네. 여러분 수고계십니다 거짓된 모습. 거짓이다. 이거 <웃음> 귀여워. 유대인 <웃음> X. <목소리> 이월 진짜 열기가입니다. 한님기 은지님은. 은지님요. <목소리> 네. 너무 예가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목소리> 잘생긴. 아, <이게> <목소리> 저는 나일슨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목소리> 아 거기서 뭘 개발하고 있어세요? 저는 만화. 책임지고 있는 경수입니다 <웃음> 어, 어? 저희 유딘이 굿즈가 나온다던데 굿즈에... 너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 하셨어 여기 보시면 유딘이 패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게 어디 붙이든 간에 엄청 다 귀여워요 그래서 뭐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대단히 귀여웠습니다 어, 촬영을 도와주신 어, 동경님께 어, 감사합니다 동경님 네 감사합니다 동경님이 사랑했죠. 아니었다면 저는 이터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음.. 채용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신 분들 많았거든요 저도 되게 감사했던 게 저희 회사 메일로 포트폴리오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16명의 작은 조직이다보니까 대부분의 채용은 이제 은지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디자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따로 공개 채용을 사셨는데, 이게 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지만 네. 저희는 3분한분 모셔가지고 이게 저희 팀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발팀이 가장 먼저 여기 있까 공개 채용이 있다면 제가 다시 풀벌 <웃음> 여러분들께 <웃음> 허니블리 채널에 제가 또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께아제 채널에서 채용 움고지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그 공개채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 제 채널 구독 해주시고요 형식적으로 맡은일만 끝내면 365일 연차가 능한건가요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맡은일만 끝내면 네 원래 50개였죠 사실 <웃음> 그 50개였다가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50개를 <웃음> 풀자 네. <웃음> 네, <편집이> 네, <웃음> 제가 작년에 한 백몇십 개를 썼거든요. 네. 아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대표님이 오십 개로 부족해서 <웃음> 아, 무제한 연차로 내렸다는 그런. <웃음> 근데 저는 네. 연차가 오십 개였던지도 몰랐고 그리고 무제한 연차지도 모르고 저는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차라는 그런 것만 보고 지원을 하신다면 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저도 아무리 키워드가 그게 제일 크고 아무리 무제한 연차라고 한다고 한들 저희가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 연차는 이제 복지라기보다는 뭐 저희끼리 그냥 하나의 약속이에요 각자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라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무실을 지키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유진이의 무제한 연차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유딘이의 무제한 연차는 사실이다 무제한 연차를 해주면 연봉이 적을 것이다 저는 일단 연봉이 제가 여행사 다닐 때보다 많이 받고 있고요 연봉 측정 기준 네두 가지입니다 신입이 있고 명령이 있고요 사실 경력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네, 거의 협의하는 수준인거죠 신입분들은 스타트업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받고 있는 평균 연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네, 매년 매년 이제 연봉 협상을 새로 새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해주신다고? 네, 매년 영업상 하고 있고요. 이제 은지님 같은 경우는 내년, 올해 7월에.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곧 진짜 1년이 돼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7이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어근 <웃음> <웃음> 네, 저 이렇게 사무실에서 카메라 들고 촬영하는 거 괜찮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영상 편집을 빨리 해서. 저희 유딘이 Q&A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니 저 여태까지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뭐 수습할 수 있는 기회로 적은 거예요? 저 그냥 이대로 끝? 네 끈?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장난 이고 저희 꿀벌님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 편집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편집할 수 있지만 이라는 얘기가 아, 내 정말. 마음에 들하는데 <웃음> 사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그냥 일하고 있는데 저는 집중 일하고 많아서 말씀드리만좀 답변이 뭐 불명확하거나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다른 곳들은 댓글을 통해서 항상 이제 지나가다 보시더라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100만 조회수를 하면 인지님께어어 어? 어? <웃음> 뭐좀 뭐, 하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하라고 싶은거 예를들어 아, 네, 네, 일단 네, 10만 네, 구독자랑 네. 그 다음에 네. 100만 뷰 10만 구독자랑 100만 어, 뷰? 네. 100만 뷰는 저 이전에 있는 영상? 뭐 어떤 영상이건 네. 하나라도 100만 뷰 이상 되면 그 다음에 구독자 10만 되면 뭔가 미션을 낳 조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상응하는 뭔가를 아 어. 진짜요? 네. 뭐 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소리를 말해야 되는데 어 이거 투표로 받을 이거 댓글로 받으면 안 돼요 댓글 진짜 댓글 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 해주면 시안 돼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자그 중에 제가 선택 제가 선택해야죠 그럼 제일 좋은 거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입 펴서 뽑을 어떻게 1 2호 이런 거생각하시데 네, 제가 지금... 아, 안 했는데 어떤 일로 편집이 다 담겼습니다. 제가 현재 이거는 꼭 살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고르신 걸로 알겠습니다. 좀전 저는 알아서 잘 때문에? 고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채널에서 그냥? 인증을 하시던 거 어. 때문에 아, 그러면 10만 부도 크다가 됐을 경우 네. 네, 애도 하나? 네, 100만 뷰가 됐을 때도 하나죠. 맞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걸로 남겨주세요. 제발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해야돼요? 네. <웃음> 그리고 악플도좀읽어볼거예요 같이. 먼저 첫번째로는 회사 위치 내부 영상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